우리 파티! 아.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반장이. 됐다. 아, 아, 예뻐. 이 뭐야? <웃음> 캥거루 집인가 봐말 없는 건 아니겠지? 응 먹어봐 맛 평가 어? 저기... 하나, 하나는 하나 엄마가 하나만 맛보자 맛 평가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이거 하나부터 네어 <웃음> 두번째꺼 드셔보세요 음! 맛있어요? 이게 무슨 맛이 게 맞춰봐 음. 음. 고구마 맛? 땡 고구마? 캥거루 맛? 캥거리의맛 창규씨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,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? s 대 a l m o 데 t a l m 진짜 맛있겠다 o s t almost, a l m o s 밥. almost, a 맛있 o s t almost, a l 추범맛 마키 추억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와 뭐야 돈은 좋아 안녕 제가 준비된 선물이요뭐하나 떨어졌어요 <웃음> 한번 드셔 보세요 한나고 쳐 먹어 볼게요 네한마이있응닭이 음 맛은 응이 어떤... 음. 맛은. 음? 맛은 되게 달콤해요. <웃음> 구매, 구매, 구매, 파티! 구매, 구매, 구매, 구매, 구매, 구매, 구매, 구매, 구매, 구구 이름이 뭔데요? 네요, 아니, 아니, 그, 가, 그, 상품 이름이 뭐예요? 어, 뭐라고 써있어요? 네? 엔더플라이어. 엔더플라이에요? 네. 그거 키스데이인데요? 키스? 어. 제가 눈이 안 좋아해서 보고. 키즈대맞나요 죄송합니다 키즈대입니다잠풍장대잠풍장풍 잠미래 잠미래 잠미래. 나나 <웃음> 나나. 카요 네. 카메라 봐. 네. 화이팅. <웃음> 패팅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티리티 어. 어. 어. 아, 넘어져 티 패티! 가티 패티! 패티! 패 아, 어, 이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자 이제 바구니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보세요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반작이 차렷! 선생님께 인사! 이런 것도 할 거야 미쳤구나 애기 이뻐라 됐다 아이고 손톱을 <아이고. 웃음> <웃음> <아이고, 아이고. 웃음> <웃음> 어떻게 키는 거야? 이거? 여기 밑에 누르는 거있다 밑에 누른래? 나 한번 봐볼래